한번 한 먹으면은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맛 진짜 죽음 어? 아니 이, 이것은 와 근데 스테이터스 보가 되게 깔끔하다 빈터트리로 한게참 좋았네 방송 끝나고 나서 주말에 아 진짜 엘드닝 너무 하고 싶더라고 그래서 일단 진행하지 말고 여기 스톤빌성 돌아다녔거든요 여기 가려고 했거든요 나 깜짝 놀랐어 진행하려고 했는데 뭔가 쓱 뭔가 일어나더라고 한 마리 정도면 뭐 그런데 뒤에 또한 마리가 더 일어나 저기 또한 마리 또 일어나 음... 안되겠군... <웃음> 그래서 그냥 튀었어요 여기 좀 여유롭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나? 아뭐 애초에 <웃음> 처음부터 여유롭, 여유롭긴 했는데 어? 저기 뭔가 뭔가 있어요 헐와 잠깐만 둘이야 <웃음> 잠깐 둘이었어한 마리면 상관이 없는데 두 마리가 더비오니까수적으로 너무 불리하다 이거 와 아... 일단 둘이니까 영체를 부 수밖에 없겠는데 이거 태그매치 들어가야 돼 하려면 은 태그매치가 답이긴 하거든요 마음 같아서는 혼자 잡아보고 싶긴 한데 이거 한 명의 어그로를 끌어줘야 내가 어떻게 든 해야 되는 것 같아 야 다굴 쳐 너도 솔직히 다굴 쳤잖아 너도 솔직히 다굴 쳤잖아 역시 다굴이 짱이다 와우 너무 아픈데? <웃음> 생각보다 너무 아픈데? 아 이것도 축복무기 필요하니? 막아준다고요? 아 그래요? 뭐야 저거 뭐지? 어우 씨야비 오니까 프레임이 좀 떨어진다 야 이거 진짜 최적화 언제 하냐? 내가 마음 갖다는 10점 주고 싶은데 프레임이 너무 끊기잖아 이거는 너무 심하잖아 최적화는뭐잘 하겠지 믿어야죠 믿을 수밖에 없겠지 뭐 어디보자 여기가 어? 와이씨 뭐야 이거 아 아 갑자기 확 짜증이 나네 확 짜증이 나네 <웃음> 어? 어, 이런 게 있었군. 사양 많이 얘기하시는, 얘기하시는데, 1050으로 돌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. 렉 걸리는 것 자체는, 게임 자체가 문제라서, 기계 문제는 그렇게 크게 없어요. 이게 사실 게임 문제 자체가. 내 생각에는, 그 부품의 그 노후화 때문에, 이게 되고 안 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아. 어느 사람은 되고, 어느 사람은, 어, 그게 있더라고. 아, 불겠네. 이게 도대체 뭔가요? 쟤네들이랑 싸우기 싫다. 더러워. 아, 그럼 저기 건너편이네? 건너편에 부 분명히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안녕? 얌전히 죽고싶쇼 근력이요? 예 그렇죠 이번 작에서는 원거리가 그렇게 쉽다는데 난잘 모르겠고 난 상남자로 간다 으으, 으, 독이잖아 <웃음> 독이잖아 와 이거 틱뎀으로 받네 데미지를 독상태는 아닌데 일단 이걸 맞으면은 데미지가 들어가라 더 악랄해졌는데 독 걸리지도 않았는데 일단은 데미지를 받아 이거 킹스플드에서 봤는데 설마 얘 독거는 건 이제 망할 와 잠깐만 결정 쓰네? 야 결정 쓰잖아 아니 근데 얘네들 뭐 달팽이야? 뱀이야? 좀 섞인 거 같아 얘가 <웃음> 보스전 같죠 느낌이? 큰 달팽이냐 그러면은? 사, 뭐? 내가 하는 거랑 좀 틀린걸? 와 잽싼 거봐 너무 빠른데? 반복된 동작을 봐 아하 오케이 <웃음> 힘들어 <웃음> 어, 드디어 끝났네 어 크랩 야 오랜만이다 네? 아 뭔데? 저주개야? <웃음> 깔보고 있었다 한번 먹으면은 둘이 먹다가 하나 죽어도 모를 맛 진짜 죽음 어떻게 꽃게가 저렇게 변하냐 우와 잠깐만 뭐였지? <웃음> 꽝야이 이거 무명왕이잖아 에? 뭐 뭔데 갑자 기 뭐야 뭐야 즐겨 먹자 아 뭐야 순식간에 당했네 그게 빨라 아 뭐야 얘 밤에는 안 나타나요 밤에만 나와요 나 얘는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간을 좀 늘이면은 아 이거 그거네 강대는 데미갓이야 여기선 쓰러지면 안 된다 어 잠깐만 <웃음> <웃음> 나쁘지 않은데? 고티라 스네이크 이영 물고 그냥 안 보는 것 같은데 근데 뭔가 막혀있네? 약속 장소 지금? 저 뭐야 용이네 휘석열쇠 먹어야 되는데 해볼까? 아 에? 뭐야 이게 맞아? <웃음> 이게 맞아? 나는 수십 번 때리고 있는데 제. 나는 이게 한 방이라고? 야 너무한 거 아니니 이건? 내가 너무 많이 때렸다 어이 몸보심도 했겠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 아, 킹받네 진짜. 소아야, 골든! 쏘라고제들 FP 뭐하인가 <웃음> 야, 그러면 꼭두각시 만든 애들이얘 반드시 고드시 반드시 반시 만든 데가 여기였어? 아 이런 씨. 으아! 내가 흡정 안 당할 여시까지시는데 여기까지도 흡정을 당해야 돼? 뭐야? 어? 갑자기 댕댕이가 보스라고? 라고 <웃음> 아유, 어떻게 피하라고 저거? 저거 마지막 마법은 저 어떻게 피하라고? 아, <웃음> 연약해보자고 어떻게 합니까? 그거는 고드릭 전에 갈수 있는 곳? 아, 내가 이미 많이 건너뛴 거예요 그러면은? 아, 원래 여기 쪽에서 진행을 했어야 되는구나. 자랑은 아니지만은 커니 딸리면은 내가 알아서 남 내가 아래로 갔을 텐데 그냥 진행을 해버리니까 <웃음> 레벨이고 뭐고 자시고 그냥. 아니, 이, 것곳은나우기 <웃음> 쉬운데? 갔는데 이미 딸이 죽어있는 거 아니야? 다크 판타지 세계에서 희망을 바라나? 어, 그래. 항상 이렇지, 프롬 스토리는. 우리 아빠 늑대 잡고 잘래. 그냥 이건 내가 따로 시간 내 가지고 그냥 해야겠다. 나 늑대 잡고 잘래. 그냥 <웃음> 아우씨, 어딨냐? 이건 세면... 스키민... 아, 그렇지 이건 맞을만 했어. 내가 불러.